따라입니다. 네, 점점 날이 추워져요 옆구리가 시리고 음, 애매한 관계든 아무도 없던 그리고 좀 답답한 관계든 어, 앞으로 3개월간의 연애 흐름과 만약에 어, 연애운이 고르지 않다면 그걸 상승하게 하는 방법을 네. 짜잔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드 이렇게 뽑아놨고요 카드 고를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아직 못 고르신 분이 있다면 정지 버튼 하고서 해도 될고 아니면 마음속에서 훅 떠오르는 숫자 있잖아요 음 그것도 괜찮아요 네 그럼 저는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갈게요 앞으로 3개월간 연애 흐름과 상승하게 하는 방법 어, 잘 나가면 도대체 이걸 왜 보겠습니까? 뭐 답답하거나, 아니면, 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들이대지 않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럼 아예 지금 현재 없거나, 이, 지금 세 장의 카드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연애 상황. 음, 뭔가 시작은 된것 같아요. 어. 뭐 제외하시는 거예요? 어, 전남친? 음, 전남친하고 뭔가 다시 시작하셨어요? 음 지금 현재로서는 흐름이 좋은데 음, 흐름이 좋아요 어, 지금 딱히 이 흐름으로서는 조, 어, 조언하고 자시고 할것 같은 어, 어, 어, 가, 아, 조언하고 자시고 할건 없어 보이는데 왜 이걸 갖다가 봤는지 이유가 있겠죠? 음 지금 전남친하고 어느정도 그러니까 전처럼 이렇게 마구잡이 식으로 마음에 그냥 확 열정은 있지만 이게 옛날처럼 그렇게 막 막무가내인 연애 보다는 뭔가 조율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조율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어, 마음 같아서는 그냥 확막 이러고 싶은데 어. 어 그렇게 되, 되지 않는 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주변에서 어 약간 노이즈가 있는 것 같던 걔 다시 만나냐는 둥막 그런 거 있잖아요 주변도 좀 둘러봐야 되고 주변을 인식하다 보니까 전처럼은 그렇게 막 어, 대놓고 응, 자기야 랄랄랄라 이거 못 한다는 거지 어 어쩌면은 어 그냥 사람들을 눈을 갖다 꼭 피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될수 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요거는 갖다 사람들 눈에 들뜨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람하고 만남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조금만 더 뽑아보면 알겠지 음그 어. 어. 여러분의 지금 상대방 도 역시 여러분 음 그런 거 같아. 어. 왜냐면 이미 그 상대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핵심만 하, 어, 핵심만 이렇게 조율을 하는 거 같아요. 음. 딱히 뭘 둘이서 뭔가 맞춰 나가고 뭐하고 그럴 거는 없는 거 같고 이게 정이 오래된 사이라 음, 이 사람하고 왜 헤어지는지는 알겠어요. 음왜 해야 되는지 는 알겠고 이 사람이 다 좋은 것 같아 어좀 일하는 부분에서도 꾸준하고 성실한 면이 어, 성실한 면도 있고 어,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지 음, 좀 답답하다. 원래 자기 일을 갖다가 이렇게 막 꼼꼼하고 뭐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열심히는 막막막딱 빌빌빌빌하면서 열심히가 아니야. 어. 그니까이 이 사람은 뭐몸 쓰는 잡은 아닌 것 같아요. 음, 몸 쓰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자기 일을 갖다가 야물딱지고 책임감 있게 하는 사람이다. 어, 그렇지만 음또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어, 어. 말을 안할땐 말을 안 하는데 또 화가 나면 또막 욱하는데도 있고 또 갑자기 또 남성스러워지는 면도 없지 않아요. 어. 그래서 이 재회 제외, 재회를 갖다가 이 친구가 먼저 제안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여러분은 솔직히 소, 조금 망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주변 여론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 자, 그러면은 어어 어. 아, 어, 그냥, 긴 서론 그만하고, 왜냐면, 다른 것도 찍어야 되니까, 야, 앞으로 3개월간, 음, 운세를 봐드릴게요. 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 첫 번째 달. 맞아. 그 느낌이 좀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렇잖아. 처음에, 너무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뭔가 새로이 더 이상 맞춰나갈 것은 없어요. 음. 그치. 다 알잖아. 다 알기 때문에 새위 맞춰나갈 것도 없지만 그래도 뭔가 어, 뭔가 좀 그렇잖아. 과거에 우리가 이런이러한 이런 문제로 헤어졌으니까 이 문제는 좀 조정을 해줬으면 하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달에 있어서는 조금 껄끄러움이 없지는 않다라는 거죠. 음, 그첫 번째 달에는 조금 껄끄러움이 없지 않고 과거에 어, 나는 새롭게 나가려고 하는데 가, 이 내가 새, 새롭게 나가려고 하더라도 어, 자꾸 뭔가 어긋나는 음, 어긋나는 일이 있고 이 사람은 나는 좀더 새롭게 변화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다? 그런 그런 걸로 인해서 약간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의견 다툼이라든지 뭐 대단한 것까지는 아니고 그렇지만 이 사람을 여러분이 이길 수 있을런가? 음... 이 사람, 어, 이 사람을 여러분이 이길 수는 없을걸요? 어, 이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을 어, 이기고 예, 넘겨먹으려고 한다면은, 어, 또 다시 과거의 아픔을 갖다가 첫 번째 달에 반복할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어차피 이게 다시 재회가 된 거고 다시 만났으니까 음, 재회가 아니라고 하면 과거의 사람과 비슷한 어, 유의 사람일 수도 있고 음, 그런 거예요 비슷한 유의 사람에 나타나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 왜냐하면 취향이 비슷하니까 아무튼 그렇지만 이건 재회의 흐름을 확률이 높아요 음. 그래서 또 만약에 이걸 갖다 극복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쵸 그냥 한달 어, 재회가 굉장히 짧게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초반부터 맞지 않는다. 어, 초반부터 맞지 않는다. 그 그러니까, 음, 맞아 여러분은 뭔가를 어 새롭게 기획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전에 만났던 사이라 할지라도. 그, 그거 그 있잖아요 우리가 봄맞이 하면 꽃단장 여름맞이 무슨단장 가을맞이 무슨단장 우리가 다 아는 사이라도 할지라도 뭔가 옛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 새로운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나아가려고 하는데 음, 거기 있어서 계속 나아가지는 못하고 다람비 챗바기 돌듯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 그게 막 욱하고 싸워보기도 전에 어, 일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달에는. 음. 어차피 제외를 했잖아. 어. 이미 제외한 커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미 제외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 옷 같은 것은 너무 화나색이나 밝은 색깔보다는, 그쵸. 음. 약간, 그, 겨울 색깔을 권해요. 음, 침착한 마음을 갖다 어뭐 저기 막 군청색이나 이런 것들의 코디가 좋고 왜냐 너무 밝은 색들은 어그 이게 그색 색깔 치료 치유, 치유라는 것도 있잖아요 너무 밝은 색은 나를 너무 파이트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소품 자체도 너무 화려한 것보다는 그 단순하면서도 어, 적당한 크기가 좋을 것 같고 너무 화려한 장신구보다는 그쵸 음, 단순한 것들이 좋아요. 어, 이, 에, 다음 달에는. 왜냐하면 너무 화려한 것들은 오히려 이 사람 눈에 거슬릴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음, 그것들이 또 싸움의 원인도 될수 있으니까 좀 차분하고 가능하면 이 사람의 신경에 거슬리지 않는 코디가 좋다는 라 거지. 음, 이 사람이 예민할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것에 강한 어, 알러지,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알레르기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다음 달에 코디는 좀, 어, 침착해지는 색깔로 코디를 하면, 어, 이 사람이 덜 예민해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싸움을 약간 축소시킨다? 음, 그리고 여러분들도 차분해지는 게 그, 다음 달에는 좋고. 그리고 그 다음 달, 두 번째 달에는 뭔가 새로운 감정이 싹 튼다. 음, 새로운 감정이 싹 트는데, 이 새로운 감정이 무엇이냐? 음, 여러분이 이두 번째다를 갖다 슬기롭게 잘 넘긴다면, 이 사람이 어떠한 제안을 하나 해, 해올 수 있다라는 거지. 음, 좀, 어, 그렇게 막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여러분의 그, 연애 생활을 갖다, 연애 생활에 어떤 전환점을 맞게될수 있는,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될것 같네. 음.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았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문화, 뭐, 뭐 바, 문화 관광 같은 거?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뭐, 왜냐면 이 사람은 너무 나대는 성격이 아니야. 음, 어쩌다 한번또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지만, 그건 이 사람의 원래 내재된 성격은요, 조금, 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치, 뭔가 여러분한테, 음, 활동적인 거그다막 대단하게 활동적이지는 니지만 어디 가자라고 제안할 수 있어요. 음. 뭐, 그때 크리스마스잖아. 어, 크리스마스니까 어, 여러분들하고 어, 달달한 어, 저기 막뭐 여행을 보낼 수 있는데 그때 어, 혹시 이 놀러 가서 놀러 가든 이 사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든 그런가 가서. 어, 혹시라도 옛날 얘기는 꺼내지 않았으면 해요. 음, 옛날 얘기 꺼내서 내가 그때 그랬다. 나는, 나름대로 이걸 갖다가 좀 분위기를 좀 해보려고 해서내 감정을 갖다가, 이 사람은 여러분들 말잘안 들어줘. 어, 왜냐면 자기 말만 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야 되나? 어, 자기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자기가 말하기 싫을 때 말시키면, 우, 어, 버럭질을 좀 하는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할 말을 못 했다란 말이지. 어,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그땐 내가 이래서 서운했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그걸 또못 받아들여요. 왜냐면, 이 지금 즐거운 자리에 옛날 얘기 할 필요는 없잖아. 그냥, 그 즐거운 자리에 있으면은, 그냥, 그냥 그 분위기에, 그냥 본인이 거기 동화되면 되지, 그 옛날 얘기 갖다 끄집어내지 말아라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 하고 조금, 어, 다툼수가 보여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는 하지 말고, 이때 코디는 어,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어, 너무 또 처지지도 않는 색이 좋다라는 거예요. 음, 뭐, 그 파스텔 계열, 어, 그런 색깔들 너무 튀지도 않고, 또 저도 너무 죽지도 않는 코디를 하게 되면 어,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고만 그러면, 그러면 세, 세 번째 달 어디 한번 봅시다. 세 번째 달음세 번째 달 오호 왜 이런 카드가 나왔을까 왜용 왜 선생님 왜 그런데. 음, 왜냐하면은 이게 재해가 되긴 됐어요 재해가 돼서 나름 그 솔직히 제가 여기서 그랬잖아요 두 번째 달에 본인이 뭐가 섭섭했던 걸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하고 데이트하면 다이 사람한테 여유면 여를 다 맞춰주는 데이트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이 사람은 잠수를 타거나 말을 닫거나 여러분들한테 그쳐 어떠한 그 연인으로서 어떤 이벤트들을 다 제한한다 그래야 되나? 아 그런 사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키스 에, 키, 우리 키스하는 키스 빼고 어 그냥 아, 안아주기만 한다든가 뭔가 하나씩 그, 그 연인들끼리만 하는 뭔가 하나씩 빼고 예를 들어서 고 스테이크 소고기를 사 먹었다 그러면 갑자기 돼지고기를 확줄인다던가 돼지고기 먹었던 사람들 그치 아 그냥 김밥 먹어 이런다던가 그리고 굉장히 나한테 무성의하게 해준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다 따라줘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을 때만 말아야 되는 거니까. 음. 의뢰 연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하고는. 음, 그런데 왜이 사람하고 저기 하냐. 그래도 이 사람이 책임감은 있거든. 음, 성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책임감은 있어서 어, 여러분들이 말만 잘 들어준다면 어, 그냥, 별 일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래. 무슨 로봇이야? 뭐, 뭐 CD 플레이어야? 누르면 나오고 끄면 꺼지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달에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내가 답답하게, 어, 진짜 옷 색깔도 맞춰있고, 찍소리도 못하고, 가자 그러면 가고, 오자 그러면 오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이래야 되나? 라는,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놓고 보지만, 어, 과연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저기서 음, 안될것 같은데, 음 생각은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사이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맞아.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어쩔 수 없이 맞, 춰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맞춰줘야 되는 수, 어, 맞춰줘야 된다. 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디 놀러 나가는 것 같아. 어, 혼자서. 어, 이, 이때는 노, 스트레스 받아서 혼자 놀러 나가거나, 뭔가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그럴 것 같아요. 음,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돈 아껴 쓰고 잘못하면 과소비가 과소비 때문에 스트레스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지나친 과소비는 삼가하고 어두운 계털의 어, 어, 옷보다는 음, 그래도 뭐.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저 중간 색깔은 말고 어. 색깔로 따지면은 그 뭐지 주황빛이 나는 황토색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 요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죽지도 않고 어느 정도 화, 화사해 보이면서 또좀 침착한 그런 톤의 옷들을 입으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어. 왜냐하면 핑크 핑크는 핑크인데 너 너무 핑크 핑크하면 애들 같잖아. 무슨 어떤 것인지 느낌 왔죠. 음. 그러니까 그런 그런 계통의 옷을 입, 입다 보면은 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해소는될 거예요. 너무 원색 원색은 말고 음. 원색은 원색이지만 어, 이렇게 막. 팍팍 튀는 원색 말고 있잖아요. 살짝 톤을 죽였지만 너무 죽이지 않은. 하여간 느낌 왔을 거야. 이 정도 설명했으면. 딱히 내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 암튼, 그렇게 입다 보면, 그렇게 옷을 갖다 코디하다 보면 괜찮고, 이 사람도 자기가 여러분들한테 좀 못마땅한 일이 있더라도 금방 풀릴 수 있어요. 금방 풀려가지고, 여러분한테 그냥, 그, 그, 한국 사람들 그거 있잖아요. 오다 주셨다, 뭐 이런 거. 이 사람은 그게 사과의 재수처할수 있어. 음. 여러분들이 어 저기 막이 사람도 생각을 한단 말이지 내가 너무 좀 그랬나? 어, 왜냐면 한번 이래서 헤어진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은 해요. 생각을 해서 여러분한테 오다 주셨다 그제수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거지. 다시 열, 여러분들이 삐져갖고 어, 혼자 쇼핑하거나 어, 트라 밖에서 쇼핑하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놀러 나가면 이 사람한테 연락이 와요. 음, 왜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해 아닌 것 같죠. 이 사람은 자기가 싫은 사람하고는 안 다녀. 그럴 만큼의, 그, 저런, 그런 성격이 못 돼요. 어,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맞춰주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렇지만 전반적인 연애 흐름은 나쁘지 않다. 티각, 티각, 태각, 태각, 서러워, 서러워, 섭섭해, 섭섭해 하면서도, 그치, 간다. 왜? 둘,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좋아하지만 이, 이 사람도 여러분을 좋아해요. 어, 그리고 여러분만한 사람이 없다라고도 생각을 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성격으이일내서 여러분이 서운하다 하더라도 풀어요. 음,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연락 온다. 어, 여러분이 삐져서 있으면. 음. 자 1번 카드 도움 되셨나요? 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앞, 아, 2번 카드 <웃음> 리딩에 있겠습니다. 앞으로 3 개월간 연애 흐름과 상승하게 하는 방법. 어그 사람하고 좀 연애가 좀 답답하게 진전이 될때때 때는 무슨 안 되거나 연인이 없다거나 연인이 없다거나 어디 봅시다. 어.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어, 어. 속상하세요? 음.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어그좀그 그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바 지금 현재 연애 상태를 보면 여러분을 두고 떠났던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 어두 사람이 있, 있는 것 같아요. 음어한 사람은 그. 동네 교회 오빠 같은 스타일? 어, 교회 오빠 같은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야? 어, 인기 인기남. 어, 인기남인데 어, 딱히 실속은 없는 인기남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어 적극적이다? 어, 적극적으로 여러분한테 대시를 했는데 아니면은 뭐이 사람 이게 대시라고도 좀 그럴 그이 사람 성격일 수도 있어요. 어, 자기 나름대로 그냥 아주 서, 들이댔다가 안 되니까 그래 어바이바이 하고 간 사람 음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음 근데 왜요 음 이게 어쩌면 이게 다한 사람일 수 있어 음한 사람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하나는 진짜 교회 오빠 어, 인기 되게 많은데 실속은 없는 어 근데 또한 사람은 그쵸 완전히, 그치. 솔, 어, 적극적? 진취적? 카드에서, 카드대로 해석하면 그래요. 어. 그리고 그, 긍, 어, 긍정적? 뭐, 이런 거 있잖아, 해간. 어. 해간 다 그쪽. 어. 승질, 어, 승질 좀 급하고, 뒤끝없고, 확, 뭔가에, 어. 브리, 딱 이거다 싶으면 그냥 뛰어드는 어 그런 스타일 근데 그게 다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두 사람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관계를 갖다가 놓고 갔다 놓고 간 이유는 이 사사건건 잘안 맞아 음 뭔가 일이 진전이 돼갖고 어느 정도 진전을 가다가 이렇게 틀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안돼 처음부터 막어 뭔가 시작서부터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음 지금 현재 시점은 그래요 어, 이 사람이 그냥 아안 되니까 놓고 갔다가 어, 놓고 갔다가 다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놓고 가긴 놓고 가는데 이걸 딱히 연애라고 보기도 어려, 어렵고 근데 이게 a 커브인을 봐서는 과거의 남자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왜 새로운 연애를 안 하지 다들? 어, 다들 요즘은 10월이라서 그런가? 다들 과거의 남자한테 매달리는데 음, 나는 여기까지 볼 때는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거는 확실히 여러분한테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그 상황이 상처를 주고 누군가가 여러분 곁을 떠난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귄 게 아닌가? 그쵸? 어, 어느 어 정도는 사귄 것 같아 이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음 아니면은 어.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두 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은 그냥 아는, 음, 친근한 교회 오빠 같은 스타일이고, 한 사람은, 그쵸, 여러분하고 좀 사귀다가 훌쩍 떠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그두 사람이 한 사람이거나, 이, 양면성을 갖고 있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거지. 음,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그치 나한테는 그닥 좋지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헤어진지 얼마 안된 헤어진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헤어진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이게 뭐지요 이게 뭐지요 막 카드가 중구난방으로 나오는데 뭘뭐 이렇게 어지러워요 이, 이번 이 카드는 음 전혀 이렇게 흐름이 막, 막 이게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연애가 꼭 이걸 연애라고 볼 수는 없고, 어, 맞아. 음, 너무 동떨어진 캐릭터 같고, 내가 이게 두 사람인가, 설마 두 사람인가 그랬는데, 두 사람이 맞는 것 같네. <웃음> 어, 예, 지금 둘중 하나하고는 끝났고, 한 사람하고는, 그쵸, 어, 저기, 뭐야, 뭔가의 새로운 감정이 싹 트고 있는 것 같아. 그,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는 여러분만이 알겠죠? 왜, 선생님, 모르세요? 알려면 알 수는 있지. 그렇지만 카드를 더 뽑아야 되는데. <웃음>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알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 두 사람은 맞다. 어. 잠깐만 기다려. 그럼 첫 번째 달에 연애 흐름을 볼게요. 아, 카드가 커서 섞기가 힘드네. 음, 첫 번째 달에 뭐지? 갔던 사람이 돌아오는 건가? 아니면 있던 사람이 떠나가는 건가? 갔던 사람이 돌아오는 느낌인 것 같은데? 음. 그런 것 같아요. 떠났던 사람이 돌아온다. 왜냐면, 가고, 가, 일단은 가, 가보니까, 어, 별거 없거든. 어, 이 사람이 그, 뭐 대책을, 대책을 세우고 간건 아닌 것 같아요. 대책을 두고 간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다다 어다 싫어졌다? 어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싫어졌다는 것 같아 음이 그게 그왜다 어 싫어졌냐 하면 음 자꾸 그 뭐지 시, 일이 시작도 하기 전에 자꾸 뭔가 생기고 우리가 좀 안정이 될 만하면 뭔가 일이 생기고 그냥 편안하게 가면 되는데 편안하게 가지고 가지 못하고 뭔가 발전 발전하기도 전에 초반부터 너무 일이 꼬이고 꼬이고 꼬이다 보니까 그냥 놓고 간 거예요 음아 이거 아닌갑다 어 뭔가 더 노력하고 결실을 맺을 생각은 안하고 그냥 원래 그렇잖아 처음에 이렇게 툭탁 툭탁 거리다가 나중에 쭉또 재밌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재밌게 지내다가 나중에 어, 나중에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전자인것 같아요. 처음부터 어, 투닥투닥 거린 것 때문에 그냥 뭔가를 추라이 안 하고 휙 가버린 느낌. 음. 그래서 여러분. 이이 이 사람을 갖다가 조금 어, 객관적으로 좀 생각해 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도이 사람하고 되는 것 같아요. 투닥투닥투닥 어, 투닥, 투닥 거리지만 그래도 어떠한 해결점을 갖다 하나 찾는다. 어 전에 같았으면 대충 투닥거리다가 아안 맞아 그냥 그냥 아 그냥 너는 네길 가고 난내길 네 가자 이랬을 텐데 이번에는 그래도 끝까지 투닥거려 가지고 어떤 해결점을 찾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문제 원인을 찾아서 그래 그러면은 우리 문제 원인을 찾아서 어 잘해보자라고 첫 번째 달에 그렇게 해결이 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거 갖다 누가 해, 누가 찾아내냐면은 어, 남자가 어, 남자가 자기가 어, 그래도 돌아. 예, 돌아오면서 이 사람이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음 많이 느끼고, 그리고 즐겁고 만족한 시간을 첫 번째 달에 보내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전에는 이리, 이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서 헤어진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첫 번째 달에는, 그쵸. 여기는 특별히 뭐 조언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친구하고 맛집도 다니고, 음, 굉장히 즐겁고 만족한 시간을 첫 번째 달에는 보낸다라는 거죠. 이미 왔어요? 이미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어요? 첫 번째 달에, 만약에 지금 오려고 하는 상태라 면은 지금 그 오는 사람 하나가, 그치, 어, 그 사람이, 어, 어, 둘중 둘 하나가 오는 거지. 음, 근데, 누,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하고 투닥투닥 많이 싸운 사람. 음, 그 사람하고 두, 어, 첫 번째 달에, 어, 잘 되는 것 같아. 그럼 두 번째 달에. 두 번째 달에는, 이렇게 잘 지내다가 왜 갑자기, 어.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그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 어. 여러분들이 잘 지내는 건 맞지만, 그 투닥투닥 거렸다고 하잖아요. 싸움은 끊이지가 않아. 어. 뭔가, 예,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시원하고, 그,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향이 시원한 건 있어 시원시원한 건 있는데 조금 어나 좋게 말하면 시원시원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조금 경솔한 데가 없지 않아요 좀 참았다 말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면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어아 이거는 아 그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아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이게 막 아이 진짜 그래서 자기가 어 자기 주장을 끌고 나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하고 계속 마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일단 이 사람하고 뭔가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냥 참아주는 것 같아. 그치만 여러분이 참는데 아, 조금 지친다. 아, 내가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언제까지 참아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수 있다는 라 거죠. 음. 근데 이 사람하고 맞을 땐또 엄청나게 잘 맞아요. 엄청나게 잘 맞고 또안 맞을 때는 엄청나게 안 맞는다? 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다 참아줬던 것 같고 아, 두 번째 달에서 어, 살짝 고비가 오기는 오네요 음, 고비가 오기는 온다 어, 그렇지만 어, 해결점을 또 찾아내는 것 같아 어, 어떻게 찾아내면 내가 그러면 은 어, 내가 그러면 어, 그런 세, 그렇게 런그 욱할 때마다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면서 어떠한 조건을 갖다가 제시하고 여러분도 그걸 수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냥 무턱대고 막 룰루랄라 하고 다니기보다는 그저 어느정도 음, 이걸 갖다 조율을 하는게 아닌가 싶어 어. 그래서 서로에게 점점 맞춰 나가는거지 어. 처음엔 막 싸우다가 한번 놓고 갔어요 아, 아 때려서 아 이거 뭐야 시작하기도 전에 자꾸 어, 마찰이 생기니까 두번째 달엔 즐거웠다가 어, 아니, 첫 번째 달에 즐거웠다가 어, 이건 현재 첫 번째 달, 그 다음 달두 번째 달에 약간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음, 좀 차분한 색깔을 입어요. 어, 푸른색, 푸른 계통의 옷들이 도움이 될 거야. 푸른 계통이나 아니면은 주색, 어, 주색, 어, 쥐색? 주색은 주색인데 너무 닭하지 않고 약간 경쾌한 느낌이 나는 주색 같은 게 도움이 될수 있어요. 푸른색도 너무 푸른색 말고 음, 좀 차분하게 지는 푸른색 있잖아요. 그런 게이 사람의 승질을 갖다가 어, 이 사람이 너무 뜨거워 어, 다혈질이야. 이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적에 조금 그 성격을 갖다가 죽여줄 수 있는 컬러가 좋다라는 거예요. 어, 가방이나 이런 것도 너무 이렇게 몸에 걸려 이 사람 몸에 걸리적거리는 거 되게 싫어해. 성격이 어 성격이 어 그런 것 걸리적거리면 또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음, 짜증을 낼수 있고 또 거기서 욱하고 또야 너는 이딴 것좀 메고 오지 마. 뭐 이럴 수 있어. 음그리고 무슨 뭐 머플러나 모자 같은 거야 이딴 것좀 때려쳐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덕지덕지 달린 거 싫어해요. 음 그러니까 좀 심플하면서도 차분한 계통의 옷을 입으면은 연애에 굉장한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는 아니고 응. 음. 항상 카드는 100%는 아니에요 7 80%의 확률이 있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달에는 어, 조금 연애가 조금 음, 슬로우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고요? 그게 왜야 어, 너무 돌아다니면서 돈을 많이 써서 그렇지 돈도 많이 쓴 데다가 어, 맞아요. 도, 너무 돌아다니면서 돈을 마, 많이, 썼어. 어. 그러니까 내가 과, 어, 과소비 조심하라고 그러지 않았나? 아이, 그거 1번 카드인가? 암튼, 돈을 많이,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여러가 슬로우해진다. 어. 그러니까 돈의 분배를 갖다가 조금 그 다음, 그 다음 달을 위해서 너무 저게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슬로우해지는 이유, 또그렇죠이 사람의 성격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 이 사람의 성격이 너무 다혈질이다 보니까, 어, 약간의 정체기가 올수 있는데, 심각하다기 보다는, 음좀 음, 실망이 올 수도 있겠지만, 아, 뭐야. 여기까지는 심각한 게 아니었는데, 여기서도 심각하게 오네. 어, 어디 봅시다. 어, 돈을 너무 많이 썼어. 음. 돈을 너무 많이 써 여러분이 많이 쓴것 같은데요? 음. 이걸 어떡하지? 음. 아, 죄송해요. 어, 세 번째 달에, 어, 저기, 막, 약간 일이 안 좋게 끝나네. 음. 여러분이 돈을 너무 많이 쓰고, 그리고 이 사람도 돈은 너무 많이 썼고 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해요.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거기서 여러분들이 살짝 실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실망을 하는 게. 왜냐하면 꼭 연애를 돈으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더 이상 안 쓰니까 연애가 중단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약간 그 지름신 같은 게 없지 않아. 그다 보니까, 모든 그 매사에 움직일 적에, 여러분이 비용을 더 많이 썼을 수도 있어요. 음, 비용을 더 많이 썼을 수 있고, 어, 그러다, 그래, 비용을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 균형 있게 저기 하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일단락되고서 오케이를 했어요. 오케이를 했지만, 이게 그렇게 되나, 연애를 하다 보면. 그다 보니까 결국은 너무 많이 돈을 지출하는 바람에, 연애가 약간 자, 자 어, 저기, 뭐야. 자,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효과 어, 저게 와요. 그 이제 그그 그 중단되면서 이제 이 사람하고 조금 어 다툼이 있는데 이번에 다툼은 그그 그 마음을 후벼파는 말을 갖다가 하게 된다라는 거지. 음. 자존심을 긁는 말을 해 가지고 이 저기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어이 관계가 조금 무너지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근데 무너졌는데도 여러분이 고민하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이 고민하는거 봐서는 음 맞아요 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건 금전적 지출이 너무 컸다는 것 같아 어. 금정적 지출이 너무 커가지고, 이 연애를 갖다가 지, 어, 지, 저기, 막, 지속하기가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요, 너무 과소비하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아요. 어, 아무래도 여러분이 끌려다닌 것 같아. 왜냐면 여러분이 이 사람들, 이 사람하고 관계를 갖다가 지속하고 싶은 마음에, 어, 그래도 저기, 막, 사람은 뭐 나쁜 사람 같지 않으니까. 담백해요 담백해 근데 이제 그 금전 관리나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계획 있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가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전 관계를 갖다가 꼼꼼하게 하는데 이 사람이 저기 막 와! 이러면은 그거는 아닌 거지 음. 여러분들 그렇게 꼼꼼하게 할 때는 오히려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고 그래 그러자 라고 해야지 그게 어, 옳은 행동이 아닌가 싶어요 옳은 리액션 음. 어, 어차피 만약에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이 관계는 이세 번째 달에, 어, 크나큰, 어, 국면을 맞이하게 되니까, 처음부터 이, 러한 결과를 갖다가 미리 막는 방법은 금전 지출을 갖다가, 그쵸, 체계적으로 규모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어, 너무 노는데 집중해가지고, 그쵸, 음, 금전 관리를 신경을 써라. 그리고 옷은 될수 있으면은 어 밝은 계통보다는 어 푸, 푸른색 어 조금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걸로 코드를 하면은 이 사람의 이런 그런 뭐지, 그 즉흥적인 이런 만들어갔다가 어 저기막 눌러주는 효과를 볼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전 다음 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3개월간 연애 흐름과 상승하게 하는 방법 네, 썸도 상관이 없고 어. 지금 연애 중인 분들도 봐도 되고 어. 애인이 없는 분도 알려드려요. 네, 어디 봅시다. 음 일단은 이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음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지금 현재 좋거나 그치만 왜 내가 과거형을 썼냐면 좋았던 건 맞는데 뭔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하나 있다는 거죠. 음, 뭔가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있어. 왜냐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이 지금 이 사람과의 그 관계를 갖다가 좀더 새로운 방법, 어, 새로운 걸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썸이라 그러면 어 연인으로 가야 되는 거고 연인이라면은 그차 미래를 갖다가 계획해야 되는데 지금 그 시점에서 뒤로 간다 그래야 되나 음 뒤로가기 버튼이 눌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좀 감정적으로 약간 혼란스럽지 않은가 싶어. 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뒤로 갔다는 거지. 지금 현재 음. 뭔가 중요한 걸 갖다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어. 여러분들은 이 관계를 갖다가...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발전시키고 싶어하는데 여러분의 의도만큼 이게 발전이 되지 않고 왜냐하면 여러분도 좀더 진지한 관계로 이 관계를 갖다가 끌고 가, 끌고 나가고 싶은 것 같아. 음, 끌고 나가고 싶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어 왜냐면 그 사람이 움직이질 않는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마, 만약에 이게 연애가 아니라 누군가를 갖다가 어, 기다리고 있는 거라면 그 사람이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음,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하다, 어, 답답하고 자꾸 왜 그런 거죠? 내가 뭐 잘못한 게어 잘못한 게 있나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는 거지. 왜 나한테 더 이상의 감정을 갖다 주지 않는가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다음 달에, 인여, 다음 달에 애정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까요? 그럼 다음 달에는 이 애정운이 어떻게 흘러갈까? 다음 달, 다음 달, 다음 달 여러분이 계속 이 관계를 갖다 참아, 참아야 될것 같은데 사람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좀 가볍게라도 움직여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여러분들이 계속 인내를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 달까지는 음. 그러면은 코디를 갖다 조금 밝은색 계열로 한번 입어봐요 음, 지금 여러분 기분도 그닥 썩 좋지도 않고 밝은색 계열로 입다 보면 은 어, 뭔가 음, 새로운 물고가 터질 수도 있다 음, 새로운 감정이 싹틀 수가 있다 어, 어, 여러분들이 음, 이 사람하고 뭔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누지만 어, 어쩌면 이 대화가 이 사람 마음에 닿지 않고 어, 왜냐면 이 사람이 대화를 나누긴 나누지만, 이게 일방적인 대화,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바램만 얘기하는 거들, 그러니까 벽에다 보고, 이게 도대체 누구예요? 누구길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참고 있는데? 짝사랑? 어, 100% 짝사랑이 아니라 7대3 정도? 여러분이 7이고 저 사람이 3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이 저, 그 사람을 갖다가 많이 좋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이 사람이 왜안움직이는지 나도 모르지 왜냐면 이 사람이 안 움직이는 걸뽑을려면 뽑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시간이 소요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음 알려면 알 수는 있지 왜안 왜 움직이고 저러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달에서는 다음 달이죠 인내를 해야 된다 어, 얘기를 하려고 해도 나 혼잣말인 거죠 그러니까 대답 메아리가 없다 울림이 없는 걸 갖다가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음두 번째 달에는 여러분이 힘들 것 같은데 어. 두번째 달에는 그래도 이 사람이 조금은 여지는 주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싫어하지는 않아요 어 싫어하지는 않아 싫어하지는 않는데 왜안 오는지는 음 어쩌면은 이 사람이 지금 동업하고 있거나 누군가하고 뭔가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게 어쩌면은 어 그, 그건 것 같아 그 그 동업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어, 안돼 갖고 자기 자금을 갖다가 회수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기가 들어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전을 챙겨야 되는데 아직 본전을 못 챙기고 있는 이유가 하나가 있것이고 음. 어, 이 사람은 어디 무슨 멀리 갈일 있어요? 아니면 뭐 어, 얘가 그, 얘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조금 그 인터넷상에서, 요즘은 멀리 간다 해도 꼭 굳이 뭐 해외를 나갈 필요는 없지. 인터넷상으로서도 무역 같은 걸할수 있으니까. 음, 요즘은 앉아서도 천리를 보잖아요. 꼭 멀리, 그니까 내 일이 그 해외하고 관련이 있는 일 수도 있고, 아야, 하여간면 하니까 하여간 그런 거예요. 음, 그런 거고. 그렇지만 이 일은 곧 해결이 돼요. 어 해결이 되지만 지금 이 사람은 어, 여러분들을 갖다가 신경 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있기는 있어 있기는 있지만 지금 이 사람이 자기가 드린 돈을 찾냐 못 찾냐 이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음이 사람 잠도 못 자요. 어 너, 너무 예민해져 있어요. 여러분한테 마음이 없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 이 사람이 뭐, 여러분한테 일일이 가고 내가 언제, 몇, 몇, 월몇 시에 뭘 투자했는데 그게 안 들어와가지고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도 못 오고 있어. 이런 말은 못 하잖아요. 이 사람이 오래 어, 어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대단하게 1 0년2 0년 공을 들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그치 자기가 어, 어 노력을 한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자기의 수고가 헛수고가 도루묵이 되게 생겼고 도루묵까지도 괜찮은데 그쵸 어 돈을 약간 손해 볼수 있는 그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오지 못하는데 여러분은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모르다가 보니까 답답하고 어. 고구마답다 고구마 답답하고 있는데 남자들은요 경제적으로 자기가 뭔가가 이렇게 어려우면 음, 그 연애를 갖다가 조금 미루는 경향이 없진 않아요. 이사람 나이 몇 살에요? 이 서른 뭐 초중반 아니면 마흔 중반 음, 그렇게 나이는 많아 보이진 않네. 서른 아, 중반쯤 돼 보이네 음. 뭐 더될 수도 있고 암튼 여기서 봤을 적에 아니면은 그 사회 경험이 딱고 그 정도 고 음, 그 정도 수준 나이가 있든 없든 고 음, 그 정도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음, 자기가 이때껏 모아둔 돈으로 뭔가를 갖다가 시작한 것 같은데 아니면 그게 아닐지라도 그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뭔가 자기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데 그게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든지 암튼 그런 거예요 음. 근데 세 번째 딸에서는 조금 위험하네 음? 위험하다는 거는 이 사람이 음 이건 또 뭐지 이때껏 여러분들을 돌아보고 있지 않다가 어떤 마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건가 음. 보조 카드에서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음, 이 사람이... 음. 아,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웃음> 아, 이걸 솔직하게 얘기하면 실망할까봐 내가 말을 못하겠어. 정말 어, 전 여기서 알고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려니까 말을 자꾸 더듬게 돼요.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제대로 올지 어, 마음에 있는 건 맞았어요 마음에 있는 건 맞는데 어 마음에 있는 건 맞는데 혹시 봐봐요 여러분들 말고 다딴데또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음. 딴데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여기가 세 번째 달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이별을 갖다가 구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응.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런데 연락이 오는데요? 음. 응.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어 저기 막이 사람한테 되게 실망을 이 사람한테 뭔가를 알아낸 거 안게 된거 같아요. 알게 돼가지고 너무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어 여러분이 어 이별을 고하는 낌 고했는데 제대로 고한 느낌이 안 들어. 어 이별을 고하긴 고했는데. 그 뭔가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을 기다려 여러분이 이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그냥 냉정하게 너 저리 가 이렇게 못한 거가 어쩌면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음. 예, 냉정하게, 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를 갖다 입대까지 이렇게 기다려 줬는데 이럴 거면 네가 뭐하러 그렇게 나한테, 어, 어 저기 막 기다리라 하냐, 기다리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다리라 했거나 아니면 네가 나한테 그치, 뭔가 말이 있었으니까 이만큼은 기다렸겠지 계속 기다렸는데 근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제 와서 이럴 수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 이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돌아보, 돌아보는건 같아돌아보는것 같긴 같은데 음... 여러분이 그때쯤 되면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 기다렸잖아 지금 뭐몇 달을 기다린 거야 아마 지금 현재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기다린 것 같은데 음 언제 우리의 관계가 어? 저기 막 업그레이드 되냐 이거예요 업그레이드가 안 되니까 지친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쯤 여러분이 놓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과 관계를 놓치도 못하고 계속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는 게 아닌가 싶어. 앞으로의 석 달간의 운세에서 보니까. 하... 밝은 색깔의 옷을 입어요. 밝은 색깔. 음, 밝은 색깔의 옷을 입으면 조금 낮을 거야. 음, 왜냐하면 은이 사람이 밝은 색을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그쵸. 밝은 색깔의 옷으로 코디, 코디하고, 가방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조금 좋은 액세스 에, 조금 블링블링한 거, 어, 들고 다녀요. 어, 도움이 될 거예요, 연애에. 어, 이 사람이 한 번을 더 봐주게 된다. 너무 이렇게 다운되는 거 말고, 이 사람 성격자, 이 사람은요, 조금 블링블링한 거, 어, 좋아해요. 음. 말은 어떻게 할진 모르겠지만 블링블링한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옷도 화사하게 입고 블링블링하게 하고 다녀요. 음, 세 번째 달에까진 봤는데 세 번째 달에 흐름은 안 좋네. 음... 암튼 이세 번째 달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갖다 장악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면 세 번째 달에 나한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지. 음두 번째 달에서 어느 정도의 쇼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 첫 번째 달두 번째 달에 저두 번째 달에 어느 정도 그치요 진전은 있겠으나 까딱 잘못하면은 음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진전하려다가, 그, 음, 뭔가를 알아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충격이 큰것 같아, 그걸 알고 나서. 음,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나 이거 욕먹을, 욕먹을래나? 아, 이를 어떡하지? 아, 이를 어떡하지? 왜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비밀이 있어요. 어, 그 비밀을 갖다가 알게 돼가지고, 여러분이 패닉에 빠지게 되는 것 같은데, 음, 여러분은 계속 이 사람을 갖다 놓지 못하는 것 같아. 음. 음. 여러분들이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이 사람한테 밝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속은 다 저기 썩어 가는데도, 음, 이 사람은 딱히 자기의 저걸 갖다가 표현하지 않는다. 아, 표현하지 않고. 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음. 어, 이게 그래요 이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딱, 다, 딱히 딱 성격이 둘다 감정을 갖다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을 드러내려고도 좀 노력은 많이 해봤지만 이게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어 그렇다 보니까 서로 내 감정만 내세우게 되다 보니까 이게 꽃 피우지 못하고 어, 꽃 피우지 못하고 그꽃 피우지 못한다면, 다음 단계로 이 관계가 넘어가지 못하고 이 여기서 그냥 그 시들 시들 시들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 음, 펴보지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그 꽃집에서 파는 꽃이 꽃병에다 넣어놓으면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시들 시들해지는 것처럼 이 관계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음. 좀 자기 감정을 갖다가 너무 내 감정에만 저기 해가지고 내 감정을 호소하기보다는 진솔한 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 음 진솔한 대화가 필요하고 너무 둘다똑 이건 그러니까 성향이 너무 똑같아 둘다 너무 정적이야 음 둘다 너무 정적이어서 서로의 마음을 갖다가 제대로 알자,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관계가 꽃 피우지 못하고, 소갈이만 하다가, 여러분 엄청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도 계속 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돌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겠어? 너무 성격이 비슷한 거야. 음. 성격이 아니어서 이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안 되고 서로 그냥 꼭 쥐고만 있다 그래야 되나? 어, 둘다 마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여, 여러분 쪽이 마음이 더 크지 이 사람보다는. 어, 근데 이 사람도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는 맞아요. 어. 그래서 조금 진솔한 대화를 해 보면 어떤가? 어, 성격이 아니더라도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면. 음. 안 그러면은 이 저기 막세 번째 달에 그러니까 내년으로 넘어가겠죠. 어, 내년 초에 어 조금 어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고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비밀이 없어 음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이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되면 될수록 이사람의 여러분한테 어, 서보다는, 딴데로, 어, 이게, 눈이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고, 이 사람이 아직까지는 여러분을 좋아하니까, 좀 진솔한 대화로서 이 관계를 갖다가,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나갔으면 어떤가 싶어. 음,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음,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색, 어, 옷도 좀 밝고 경쾌한 걸로, 너무 칙칙 늘어지는 거 입지 말고. 음. 자 3번 카드 네 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안녕하세요 나, 좀, 아, 나 3번 카드 리딩이 때문에 그거 신경쓰다가 속이 상해서 어, 내 4번 카드 리딩을 해볼게요 속이 너무 상해 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될거예요 어, 알았잖아 이제는 알았으니까 피해갈 수 있겠지 어디 봅시다 지금, 지금 헤어지셨나봐요 어, 헤어질 실망감 실망했다 어, 너무너무 실망했다 음 그래도 어, 너무너무 실망했고 내 음. 자신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것이 아닌가 싶네 음왜 실망했어요 음, 이거는 전형적으로 그건데 음. 상대방이 나와 다른 사람을 두고서 비교하고 저울질한 게 아닌가 싶어 비교하고 저울질한 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음. 그쵸 나하고는 그 그러니까 제대로 된 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제대로 대, 된 대화가 없이 여러분들이 어, 그걸 갖다가 지켜본 게 아닌가. 어. 음. 그리고 의도와는 달리 어, 보게 되면 어, 저기막 자꾸. 내 진짜 내 마음에 있는 말은 꺼내 보지도 못한 채 이게 싸움에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그렇게 싸우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그 그렇지 음 자기도 마음에 없는 말을 하겠지 어, 마음에 없는 마음에 없는 말 어. 말은 많은데 쓸만한 말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 음, 지금 현재 그래요. 지금 이 사람도, 그, 이 사람은 이 사람 마음대로 좀내말좀 들어봐, 라고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은 딱히, 어, 그런 것 같아.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랑의 상처를 받고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어, 마음을 전달해 오는 사람이 있는, 있는 것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아닌것 같네 어, 이거는 사랑의 상처야 누가 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과거의 상처 어, 헤어진지 얼마 안됐다 음. 나는 헤어진지 얼마 안돼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고백하러 오는 줄 알았거든요 어,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딱 나온걸 봐서는 이건 그냥 헤어진거야 어, 헤어지고 사랑의 상처로 그치 음. 사랑의 상처로 뭔가 시작을 하기가 힘든 게 아닌가. 음. 아직은 내가 뭐 누군가를 갖다 받아들일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랑의 상처를 얻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다가오니까, 여러분이 상처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받을 수가 없어. 미안하다. 이러는, 이러는 수도 있지. 음. 그런 거두 가지 경우예요. 음. 두 가지 경우. 아 지금 내가 이 정신에 누구를 사랑할 것이며 음, 그런것같아 다음달 한번 볼까요 다음달의 애정원을 지금 이그 지금 그 여러분한테 그 여러분 통수치고 간그 사람하고 일도 아직 해결은 덜난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음 그렇지만 이 새로운 감정이 자꾸 들어와요 응. 여, 여러분한테 지금 계속 녹화하는 사람 있잖아 낙낙 하고서 날좀 보소 하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음 맞아 지금, 지금 현재 보다도 다음 달에 이 사람의 마음, 마음이 더 커지는데 여러분을 여러 갖다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 하, 지금보다도 다음 달에 이 사람 마음이 더 커져 그럼 어디 봅시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 음 짜증이 조금 그렇다. 음, 여러분이 상처가 있, 다음 달까지도 그치 무슨 상처가 어, 때도 아니고 막 박박 민다고 다 떨어져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이태리 타월이 아무리 좋아도 이 사랑의 상처는 그치 한두 달 만에 뺏겨낼 수는 없지. 여러분이 사랑의 상처가 뺏겨져 어, 뺏겨져 나가야뭘 움직이는데 아직은 그래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안정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건 맞다 하지만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 아직까지 그그그 그, 그 통수의 여운이 아직 남아 있다. 음, 그렇지만 이 사람이 저번 달보다 더 마음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더 커졌어. 어 여러분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 마음이 커져버렸네.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의 마음을 받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좀 짜증은 나고 귀찮기도 해. 어 귀찮기도 해. 왜냐하면 귀찮지 않았으면 그래도 벌써 어, 어 벌써 오케이하고 받아줬겠지. 지금 이렇게까지 어, 시간을 끊겠어 지금 이게 현재고 다음 달인데. 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음, 다음 달에는 예, 얘를 어떻게 할까 가상하기도 하잖아요 음, 여러분의 눈길도 안 주는데 여러분한테 마음을 전한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생각 고민 끝에 음,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리는 것 같은데 음, 어디 봅시다 음,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려요 내가 아직은 음, 준비가 안 됐다 어, 난 준비가 안 됐고 어, 그래서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아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 어, 그럼 두 번째 달 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떠나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어 고민은 해어 고민은 해요 고민은 하는데 글쎄 이게 어떤 고민일까 암튼 이예 저기 어디 봅시다 어,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 어, 여기다 놓을게요. 음. 여러분들이 어,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이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노했는데도. 음. 근데 여러분이 두 번째 달안 가고 버티고 있으니까 두 번째 달에도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했잖아.라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응.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사람이 아니어서 하았다기 보다는 그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가 않아서 노한 거예요 응.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실망하는데 응. 되게 실망을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장을 갖다가 분명하게 밝히는 것 같아 음 응. 여러분은 무슨 코디 같은 건 필요가 없겠다. 왜냐면은 여러분의 의사가 너무 확고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어...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 같아. 그래서 굳이 이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갖다가 좀더 갖겠다고 라 판단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치만 이 사람 여러분 포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음, 포기 안 해요. 음. 비록 여러분한테 뺀지 어, 거절 뺀지라고 하지 말자 여기는 거절을 당한 거지. 어, 비록 거절은 당했을지 모르겠지만 음. 음, 시작도 하기 전에 뭔가 어. 거절은 하, 당했긴 다했지만 여러분들의 대한 마음은 진심인 것 같아요. 진심인 것 같고, 음. 그런 것같 진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그래도 여러분들 곁을 안 떠날 것 같은데, 음 그냥 계속 여러분들 곁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싫다 그래도. 어 이게 진짜 웬일이지? 와 여러분들 진짜 매력이 쩔나 보다. 음, 결국 이 사람은 지금, 어, 여러분들을 곁에 남아서 또, 이게, 이게 뭐지? 내가 이 사람, 그러니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계속 이, 이, 이 여러분들이 실착을 하고 의사를 박히는데, 내가 여기서 그만두고 그냥 돌아서는 게 맞는 것인가라고 생각은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음 조금 한번더석석 달째까지는 그래도 어 저거를 하는 것 같아. 오사선 대단한데. 음왜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로 이 사람. 음 그런 그렇지. 세 번째 달에 가갖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느 정도 내주는 게 아닌가 싶리 한번 봅시다. 음, 그런 것 같은데요. 세 번째 달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어, 마음을 갖다가 어느 정도, 어, 바, 어느 정도 받아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받아는 주지만, 음, 어느 정도 받아는 주지만, 여러분이, 어, 자꾸 그 과거에 대한 그 기억 때문에 여러분은 과거에 대한 기억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어, 과거에 대한 기억에서 빨리, 빨리 벗어나야지만 어, 석달 후에는 그쵸. 행복하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만족한 어, 관계를 갖다가 어,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일시적으로 흔들림은 오지만 그래도 어,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 여, 아, 또말 더듬다. 여러분이 이 사람의 말을 받아주고 이 사람과 어, 저기 뭐 그러니까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간다라는 거지 이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 안정적인 관계 아니면 어, 발전해 나가지만 문제는 여러분들이 약간의 감정기복이 있고 그리고 그 과거의 기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도 좀 그래.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망설인다는 거지. 어, 과거의 그, 그 쓰라는 기억에 망설이지만 그래도 이 관계를 갖다가 그쳐. 이 관계는 어, 여러분들에게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되는 관계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네, 아, 어4번 카드 느낌 좋고 어, 마지막 세 번째 달에 굉장히 좋은데 예쁜 사랑 만들어 나가봐요. 음, 여러분들이 불신, 어, 약간 불신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계속 여러분들이 어, 믿지를 못해요. 응 음, 상처 때문에 음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사람하고 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로 하, 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음. 그래도 마음 먹었으면 한번 가져가 봐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음, 사람의 만나면 노바디도야. 아막 3, 40년씩 살다가도 헤어지는데 뭘 음, 잠깐 만나서도 해로하고요 잠깐 만났다고 해로 못하는 것도 아니고 3, 40년씩 살았다고 계속 살란 법도 없어요 사람은 어, 아, 사람의 미래는 아무도 몰라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 편안한 하루 보내길 바라요 네, 4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